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아, 뭐가 가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되던 아, 안만 봐도 너무. 너왜 이렇게 땡땡무무무무 너무. 무거운 몸을 일으키라고 머리 잘됐다 머리 잘 됐어? 응 이뻐? 네 마음에 들어? 야, 내가 옆에서 못 봐서 좀그 너무. 데무너 아 진짜 더러워. 자, 아, 아, 6 0원 있구나. 오케이. 6 0원 나와도 되죠? 오물 튀긴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엄청 제일 빨리 거품으로 바꿔야 돼 거품 어 거품이 닿으면 위험한.. 끝났어! <웃음> 이쪽을 못 뿌렸어!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떡해 아빠 나도 좀만 닦아볼래요 안돼안돼 다음 기회에 닦게 해 주시오 다음 기회에 닦게 해 주시오 이번 기회는 왜냐하면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아빠한테 탈게 이렇게 약간, 이렇게 선장을 내보고 싶은데 안될것 같아요. 돼. 면또에응아놀랬어 언니. 아 깜짝 놀랐네. 여기 보면 여기는 물기가 안 묻지. 네. 요런데는 근데 얘는 물이 잔뜩 묻어 있다. 그러니까 차 표면에 기름기가 없는 거야. 아빠가 왁스를 오랫동안 안 했다는 증거야. 이러면 안 돼. 건이 <몬바이> 되게 돗자리 편한 것 같다. 물기를 어... 그러 저도만 찍어 앞머리가 아, 약간 죽어버렸어 찾아 아니요? 음. 아니 나 이렇게 찍고 있어요 거울 반사 <웃음> 여기가 뜨거워서 왁스를 uh -huh. 쓰면 얼룩얼룩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아빠 그냥 보라스만 좀 쓸거야 uh -huh. 이거 피부에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좋을 것 같아. 냄새가 좀 신기하다 약간 오렌지 냄새 공중화장실 칫솔로 청소하기래 리무진 칫솔로 청소하기 공중화장실 뭐 뭐지? 다시. 공중화장실 칫솔로 청소하기래 아니면 리무진 칫솔로, 청소하게. 청소하게. 칫솔로 응. 세차하기 청소하기 칫솔로 세차하기 세차하기 아 이제 맞요오 아까보다 약간 좀맨질 멘질해졌다. 민돌 멘들. 민돌로만돌 이 도로는 도로.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졌다 여기가 제일 예쁘다 내년쯤에는 디테일샵에 너 지금 발 찍고 있는거야? 이 <웃음> 눈이 빙글빙글 오, 깨끗해 깨끗해. 오, 반짝거려 반짝거려. 아빠, 아빠야 소리 나 오, 완전 반짝거려. 우와. 아, 장난 아니지? 약속도? 어? 약속? 을잊지 않으셨겠죠? 무슨 약속? 저기 약속은 아, 니지만 아, 까우리 베라 가기로 했잖 아, 요 아, 네. <웃음> 베스킨라빈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1. 알았습니다 갑시다 이제 아, 스키라비스